빨리어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 가차띠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어디 어디로 가다 라는, 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움직이다. 기본적인 뜻의 가장 큰 뜻은 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루트를 보면, 감에서 왔습니다. 동사로 쓰여질 지에는 가차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감으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가차죠. 가차 띠 그러면 은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두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아가 붙을 수 있을 경우에는요. 아, 더하기, 가차, 띠, 그러면, 아, 가차, 띠, 그러면, 그리고 발음은 가에다가, 차에다가, 띠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C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를 초금으로 하이시오스르면은 발음에 큰 무리가 없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 붙었을 경우에 아, 가차, 띠, 그러면은 여기가 가다 라면 여긴 아가차 띠 같은 경우에는 아가 붙음으로 인해서 오다가 됩니다 컴이 되겠죠 그죠 또 다른 걸 하나 볼게요 우뽀 우뽀다하기 가차 띠 우뽀가차 우뻤, 띠는 우뽀라는 거는 아주 가까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뽀가차 띠 같은 경우에는 우어 가차, 띠, 다가가다, 가까이 다가가다 그런 거죠. 다음은 위를 한번 써볼까요? 위, 위 더하기 가차, 띠, 위가차, 띠가 되죠. 위가차, 띠, 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가 세분화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쪼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다. 사라지다. 니 더하기 가차 띠 니가차 띠 니가차 띠 니가차 띠 같은 경우에도 니는 보통 아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 가다 라는 소리는 이제 모양대로 한다면 내려가다 라는 것이 되지만 다른 뜻으로는요 고통을 받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한편 언어에다 가차 띠를 하면은 언어 가차 띠 언어 가차 띠 같은 경우는 따라가다 그래서 뭐에 빠져있다 지빠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져있다 뭐 쫓아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빠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빠띠 장소가 좁으니까 <웃음> 빠띠에다가 가차띠를 했다 고 해봐요. 가차띠 그러면 빠띠 가차띠 그렇죠? 빠띠 가차띠 빠띠 가차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빠띠 가차띠 마치 걸어가다가 투 스텝이 되게 될때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다딴딴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빠띠 가차띠 이게 아니라 빠띠 가차띠 그냥 아가차 띠, 오빠가차 띠가 아니고요 아가차 띠, 오빠가차 띠, 위가차 띠, 니가차 띠, 어가차 띠, 빠띠가차 띠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빠띠가 들어갔을 적에는 어떤 것을 뒤집어서 반대를 얘기해요 빠띠가차 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든지 기부업 그래서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기하다. 가차띠에는 이거 외에도 뭐삼 더하기 우 더하기 가마 뭐 이런 것들쓸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 감이라는 이 가차띠에 루트인 감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지금 이거 가차띠 경우고요. 예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감의띠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감이 붙은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차가 붙은 거라면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문 것 중에 하나인 어가 이제 에오리스트 폼할 때요 G A 장음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가차 띠 하는 경우에는요 뜻을 살펴본다면 첫 때는 가다 라는 뜻이 지배적이죠 네, 삽띠 수행을해서 얘기할 때 가는 것이 가차 띠라면 어, 서다라는 뜻은 이제 반대로 반대말은 띠타띠가 있죠. 띠타띠 띠타띠 이거는 이제 서다 반대말 걷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 가다라는 뜻 말고도 우리가 걸어가다 할때 걷다 걷다라는 반대말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라는 거겠죠. 다와 띠라는 게 있어요. 아, 워띠 달리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다, 가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가차띠 가버리다. 또 이게 이제 목적을 수반하게 되면은 이제 가차띠가 목적을 수반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디어디로 가다 이러죠. 어디어디로 가다. 또는 어디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되어서 뜻을 할 경우에는요 알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알게 하다. 또는 경험하다 또는 깨닫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떠 어떤 것을 알, 알아서 아, 이해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하다 그래서 단지 걷다라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죠. 일단 목적을 취하는데 두 개의 목적을 취하는 경우있어요 목적어 이 가차띠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가차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 특이한 점들을 이해하셔야 이제 경을 공부하실 때큰 도움이 됩니다. 두 개의 목적을 가질 때는 대표적인 게 삼개의 같은 경우에 부당 그러죠. 부당 살아낭 그 다음에 가차 미, 가차 장음, 미 그러죠. 1인칭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부담이라고 하는 것과 살아낭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졌죠. 여기 목적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앙, 앙 그런거죠. 부다에다가 응 해서 부처님을 그러죠. 목적격이니까 또 살아남 같은 경우에는 의지처를 그러죠. 형태가 두개다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목적격 형태를 갖춰죠. 그다음에 가차미는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어,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의지처를 가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정말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디 어디로 가다 나는 여기에는 주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요 나는 가다라는 뜻이라면은 이게 여기를 이렇게 꾸며져서 나에가 살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부처님께로 간다 그래서 나는 저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이렇게 어, 맡기다 이런 의미처럼요. 가차띠의 의미가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다라든가 걷는다라든가 가버린다든가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앞에 접두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 뭐 사라지다라는 뜻도 있고 내려가다라는 뜻 완성되다 따라가다 빠지다 고통받다 다가가다 오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차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뜻이 알게 된다든가 경험한다든가 이해한다든가 또는 두 개의 목적을 가졌을 때는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이런 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가차 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나 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